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음악으로 내밤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어요. 어, 이곳은 여러분들의 오늘 밤을 위해서 저희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이 마련한 내밤 콘서트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내밤 콘서트로 안내할 김단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먼저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을 텐데 이렇게 저희 초대에 응해서 어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코로나를 피해서 공연을 좀 마련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어쩔 수 없이 2021년 12월도 코로나와 함께 기억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음 마스크는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타 이외의 방역수칙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실거지요? 네. 네. 아 저희가 앞 위에서 참 열심히 연주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경직이 돼서 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즐기고 계신 거 맞죠? 네. 네. 다행입니다. <웃음> 어, 올해는 끝나기를 바랐지만 어쩔 수 없이 어, 코로나로 시작했고 또 코로나로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봄에는 꽃이 피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가을에는 낙엽도 예쁘게 물들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분명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음,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를 유독 많이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좋았던 순간들 그리고 기억들을 저희 음악과 함께 불러오고 또 음악과 함께 장식해보는 그런 밤이었으면 합니다 마음껏 즐겨주시고 또 좋으면 좋다, 예쁘면 예쁘다, 잘하면 잘한다 어,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욱 즐거운 공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오랫동안 저희 즐겁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Tune for Oz라는 곡이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연주를 하려면 조율이 필수인데요. 그런 조율하는 과정들을 음악적으로 좀 풀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곡은 피어나다 저의 첫 번째 음반 해금 에세이 피어나다의 타이틀 곡 연결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 마음에 드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요 긴 소나기 내리고 라는 곡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일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인데요 음, 오늘은 특별히 해금이 아니라 가야금 연주로 준비를 했어요 어, 긴 소나기가 내리고 점차 잦아드는 빗소리에 음, 영감을 얻어서 쓴 곡이고요 이어서 술이 익어도 라는 곡을 김거봉님의 노래로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이 곡은 어, 우리 나랩의, 나랩을 이끌고 계신 김현무님의 곡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김거봉님의 어, 목소리로 들어볼까 합니다 큰 박수 주시면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두곡 모두 촉촉하죠. 네. 긴 소나기와 그리고 수리 이거도 들려드렸습니다. 어, 긴 소나기는 해금으로 연주한 것보다 가야금으로 연주한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웃음> 어, 잔잔하게 계속되는 기타 터치와 또 가야금의 터치와 여음이 또 오묘하게 잘 어우러지는 곡 그리고 연주였던 것 같고요. 수리 이거도는 어, 이런 좋은 말 이, 글, 글에는 좋은 악상이 떠오르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곡이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오늘 내밤 콘서트에서 준비한 모든 곡들은 이렇게 무대 위 그리고 이 공연을 준비한 아티스트들의 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작은 리플렛 뒷면을 보면 저희가 오늘 연주해드리는 프로그램의 순서가 쭉 나와 있는데요. 곡명과 옆에는 그 곡을 누가 썼는지를 저희가 적어드렸어요. 감상하시면서 아이 곡은 저 사람이 작곡했구나. 이 곡은 누구의 곡이구나 생각하면서 감상해보시면 또 다른 즐거운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광주에는 이렇게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는 이런 멋있는 예술인들, 음악인들,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좋은 음악들이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말이 나온 김에 정말 정말 멋있는 아티스트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뭐 팝이면 팝, 크로스오버면 크로스오버, 재즈면 재즈, 국악까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 한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내밤 콘서트의 건반을 맡아서 연주해주고 계시는 정관영 님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 저와 그리고 나랩과 오랫동안 함께 이 음악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결실이 헤이미씨라고 하는 어 지난 월요일날 발매가 된첫 번째 정관영의 첫 번째 음반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 이, 고, 이 음반은 나랩비 기획하고 정관영이 편곡 연주를 한 음반인데요. 어, 우리나라 민요를 재즈 피아노로 연주한 음반이에요. 뭐 피아노나 재즈를 잘 몰라도, 아, 민요 좀내 스타일 아닌데 하셔도 누구나 쉽게 그리고 누구나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어,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 곡을 오늘 특별히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맞죠? 네. <웃음> <웃음> 무슨 곡이죠? 네, 들리시나요? 오, 다행입니다. 진도아리랑을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뭐긴 말이 필요 없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멋있죠? 멋있죠? 네, 박수 한번더 주세요. <웃음> 어, 우리가 아는 그 진도아리랑이 이렇게 색다르게 또 세련되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야말로 재탄생했다고 할수 있는, 있는 곡이었어요. 이거는 정관형이니까 가능한 무대라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 봐요. <웃음> 어, 이렇게 진도아리랑을 비롯해서 아리랑, 강원도아리랑, 풍년가등 우리나라 민요 8곡을 정관영님만의 해석으로 새롭게 편곡해서 피아노로 연주한 음반인 혜이미씨 우리 로비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딱이 공연만을 위해서 20개만 제작한 거거든요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 놓치면 손해인 거 아시죠? 이제 나가는 길에 내거 하나, 친구거 하나 또 친구의 친구 것까지 하나씩 챙겨가는 센스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꼭 챙겨가주시는 걸. 이거 정관영님도 안 드렸어요. 20개 나가면 그냥 끝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정관영님은 솔로로도 활동하시는데 어 사실 수프라는 팀으로 더욱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프의 많은 분들이 이 내밤 콘서트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 드럼의 이다훈 님을 리더로 해서 베이스 기타의 김선별 님 그리고 보컬 최수빈 님도 함께 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 수프의 곡도 정말 좋은 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한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수빈님을 모셔서 한곡 들어볼게요. 박수 한번 치셔, 쳐주시면 네, 어 벌써 나와 계시네요. 안 보여가지고 네, 어, 최수빈님이 들려드릴 곡이 무슨 곡이죠? 페이드라는 아, 곡입니다. 네, 페이드라는 곡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 페이드도 우리 노래해주시는 최수빈님이 작곡한 곡이라고 해요 정말 정말 좋은 곡이더라고요 저희 나래비 함께 연주를 해서 오늘 또 색다르게 꾸며봤으니까요 들어보시게요 정말 음색이 멋있죠? 곡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웃음> 위에서 막 이래주시네요 <웃음> 너무 좋으셨나봐 <웃음> 어,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 곡이에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음. 새가 날아든다 웬가 찹새가 날아든다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어, 이 곡을 몰라도 보통 잡세에서 많은 그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 들어는 보셨죠? 네, 세타령이라고 하는 우리 광주와 전라도 지역에서 불렸던 남도 민요, 남도 잡가 중에 하나예요. 이 곡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방 음, 콘서트의 모든 곡이 그렇듯이 음, 저희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어, 연습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특히 이 곡은 정말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곡이에요. 그만큼 어, 들으시면, 음,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프리라는 곡의 인트로와 어, 세타룡을, 세타룡을 주제로 한 새롭게 저희가 편곡해 본 나라들다라는 곡을 연결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할게요. 워낙에 세타령이 남도미뇨 특유의 시김새가 진한 곡이어서 정말 같이 작업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만큼 잘 나온 것 같죠? 네, 네, 수빈씨의 음색과도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수빈님이 수빈 평소에 하던 음악이 아니어서 참 처음에 같이 이 곡을 하자고 했을 때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기우였던 것 같죠? 네, 이게 함께 하는 힘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음악을 하던 여러 음악인들이 모여서 같이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합도 맞춰보고 음, 시도도 해보면서 새로운 사운드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결과물들이 나왔을 때그 희열과 카타르시스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희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은 이런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해요. 여러 좋은 뮤지션들과 함께 그리고 여러 좋은 음악들을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일, 들려드리는 일. 어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그리고 이런 공연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노래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의 활동 어 찾아서 구독도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사실 저희는 저희 음악이 어디선가 들려지고 있다 누군가가 우리 음악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음악을 할큰 힘이 되거든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나가시는 길에 저희 음반과 아주 귀엽게 제작한 텀블러 혹시 보셨나요? 아, 못 보셨다고요? 가면서 꼭 보시고요. 그 텀블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야금 하는 우리 김예슬님께서 직접 디자인해서 저희가 손수, 어, 손수 예쁘게 마련한 거니까요. 나가는 길에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거 하나, 친구 거 하나, 친구의 친구 거또 하나 이렇게 챙겨가시면 저희에게는 더큰 힘이 되니까 꼭 그래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번에는 러시아 민요 한국 들려 드릴게요. 검은 눈동자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제 이집 음반에 수록이 되어 될 예정인 곡을 먼저 들려 드려요. 음, 우리나라에도 민요가 있듯이 세계 다른 여러 나라에도 민요가 있는데요. 어떤 민요는 참 낯선 반면에 어떤 민요는 마치 어 익히 들었던 음악인 것처럼 아주 쉽게 젖어드는 음악들이 있는데 러시아 민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어 우리 수리 이거도를 노래해 주신 김거봉 님 ...도 광주에서 아주 활발하게 블루스 음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티스트 분이십니다. 이 김거봉님의 노래로 나는 누구인가와 옹해야를 연결해서 들려 드릴 건데요. 특히 나는 누구인가는 이 김거봉님의 자아에 대한 성찰과 고찰이 깊게 배어있는 곡이니까요. 어, 매력적으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검은 눈동자부터 들려 드릴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안 해주시면 어쩌나 했는데 어,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저희가 이 내방콘서트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곡 소개를 거봉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받은 곡 소개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꼭 말씀드려야지 제가 생각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웃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거봉입니다. 본명입니다. 네, 이보다 더 강렬한 곡 소개가 있을까 싶어요. 진정 본명이고요. 이런 멋진 블루스 음악을 하는 광주의 주옥 같은 아티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요.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음악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한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빠르게 느껴졌다는 것은 그만큼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거겠죠? 네 어, 오늘 밤 저희들이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네밤 어, 콘서트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추억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이런 무대에서 좋은 뮤지션들과 그리고 좋은 분들 모셔서 공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곡은요. 모든 분들이 아마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정말 하지 못했던, 가지 못했던 여행 이 여행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여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들뜬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여행의 시작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의 오늘 밤 내밤 콘서트는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